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ppt 템플릿 이벤트 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ppt 템플릿은 기존에 봤던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고급스럽고 그리고 세련된 느낌의 파워포인트 템플릿 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멋지고 진짜 어디서 이런 PPT를 만들까 싶을 정도로 고품질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인데요 제가 직접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 절대 못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PPT 템플릿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부터 마련해 봤습니다 게티 이미지 뱅크와 이지세상 이지쌤이 추천하는 그런 PPT 템플릿 초특화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파워포인트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 드려 왔지만 진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 세련되고 활용도가 많은 템플릿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지쌤만의 이런 요금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벤트 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고요 그때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 요금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PPT 템플릿 10장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5,000원이 생각보다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겟 e 미지뱅크 사이트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는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지쌤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뭐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꼭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짜자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게티미즈뱅크를 로그인을 하신 뒤에 전용 특별 할인 요금을 구매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갭테이미즈뱅크 로그인을 하신 뒤에 여기 보시면 구매하기라고 있어요 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요금제를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보시는 ppt 템플릿 보러 가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탭이 따로 생겼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다양한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는 메인 페이지 즉 표지 있죠 다양한 표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서브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진짜 여기에 있는 이런 디자인과 그리고 표지 같은 것들은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수 없는 정말 고급스럽고 멋진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구매를 하시면 기업이나 학교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구독자 분들께 좀더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요금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템플릿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니까요. 그때 사이에 꼭 여러분들만의 PPT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지 세상이 이지 쌤이었고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